성공하는 사람들의 열한 가지 화술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 상대에게 잠재되어 있는 장점을 말한다 말과 제스처를 동시에 사용한다 최고라는 자랑은 하지 않는다 기회는 단한 번뿐임을 강조한다 자기를 객관화한다 경쟁 심리를 자극한다 의식적으로 부탁을 한다 도련한 침묵으로 주의를 끈다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 내용으로 승부한다 예를 많이 든다 화재 거래를 풍부히 마련한다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유도한다 열애를 보인다 기분을 살려주는 비결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준다 상대가 생각지 못한 것을 칭찬해준다 자아의식을 자극해준다 최상급의 찬사는 하지 않는다 특별한 칭찬임을 깨닫게 한다 간접적으로 칭찬한다 끌어들이는 비결 이야기에 막간을 둔다 시각에 호소한다 질문을 많이 한다 순서에 맞게 말한다 포인트를 강조한다 알기 쉬운 말과 표현을 사용한다 특기를 살린다 단계를 지어 내용을 명확히 한다 부드럽게 비판하는 비결 위로의 말을 잊지 않는다 질책은 한 번으로 끝낸다 잘못된 부분만 지적한다 먼저 칭찬부터 한다 비판은 은밀히 한다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다 분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공개적인 비평도 때론 필요하다 지나친 간섭은 금물이다 친근감을 주는 비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유명인과 닮았다며 칭찬한다 결점은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확고한 신념을 보인다 잘 들어준다 심리를 파악한다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상대의 말에 수긍한다 거짓말은 하지 마라 휘어잡음의 비결 단순하게 말한다 뚜렷한 이미지를 제시해준다 상대가 목적하는 바 이상의 것을 말한다 좋은 선입관을 심어준다. 작은 부탁부터 한다. 말은 가급적 짧게 그리고 요점을 말한다. 말의 순서를 바꾸어 본다. 내 편을 만드는 비결 맞장구를 쳐준다.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 약속의 구속력을 이용한다. 노이로제 환자는 따뜻히 대해준다. 신뢰의 충동을 일으켜준다. 상대의 습관을 화제로 삼는다. 웃음을 끌어내는 비결 조화롭게 웃긴다. 가시도 친야연는 삼간다. 공포를 웃음으로 바꿔본다. 차고를 웃음으로 바꿔본다.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는다. 미소로 호의를 보인다. 유머를 적절히 사용한다. 웃음 제조기가 된다 실수도 되풀이하면 웃길 수 있다 깊은 인상을 남기는 비결 자세를 바로한다 시선을 포착한다 비굴한 자세는 취하지 않는다 여운을 남겨둔다 상대가 예기치 못한 일을 한다 언어를 시각화한다 이름을 외워둔다 논쟁에서 이기는 비결 상대의 말에 사전 대비하라 설명은 승리의 열쇠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 끝맺는 말에 숫자를 이용한다 논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 항상 우연한 자세를 취한다